안녕하세요. 디자이닝101 대표 박성민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을 축복할 백문일답의 시맨들이 있습니다. 모두 즐길 시간 되셨나요? Let's showtime! 수간 맡고 있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 이름이 원0원인데요왜원0원일까요 프로듀스 원0 1이 아니고요. 저희는 백문일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댄스하기 위해서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팀입니다. 네,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댄스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환영댄스를 하면서 새 친구들을 축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먼저 어, 동작들을 어, 하나씩 가르쳐 드릴 건데요 첫 번째 1절 중간중간에 핑미 핑미 핑미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두 손을 귀에다 대시고 어, 핑미 핑미 핑미가 세 번이잖아요 그래서 세번 이렇게 튕겨 주시는 거예요 네 발이랑 같이 왼쪽 발이랑 같이 핑미핑미핑미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5, 6, 7, 8핑미핑미핑미 어우 잘하시네요. 네반 이상 배우셨습니다. 자 이제 어, 후렴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후렴 부분은 어떻게 부르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어, 잘하시네요. 자 오늘 밤 주인공 할때 오른손을 하늘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밤 주인공은 뒤로 가시면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할 때는 자기를 가르치면서 나야나 나야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 아까처럼 하늘을 어,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네그 다음에 나야나 나야나 이번엔 왼쪽으로 왼손부터 하나, 둘, 하나, 둘, 나야나, 나야나 이번에 앞으로 가실 때는 양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왼발부터 하나, 둘, 하나, 둘, 나야나, 나야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 후렴, 후렴이 총두 번이 나오는데요 똑같은데 이제 발만 점프, 점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중간에, 후렴 두번 하기 전에 중간에 막 다리를 구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빠m 하는게 있는데, 이때가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진짜 나 아, 오늘 내가 주인공이 하는 표정을 딱 지시면서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네 그러면 우리 배운대로 한번 해볼까요? Are you ready? Yeah. Let's get it! 수단 잘하셨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밤에 또 주인공이 나지만 어,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 우리 새 친구들, 어,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오늘 어, 예배에 이제 오시면서 스티커 다 받으셨나요? 예. 네, 한번 들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어, 우리 사랑하는 새 친구들을 향해 스티커를 정말 사랑하는 만큼 덕지덕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웃음> <웃음> 이번에는 우리 세 친구들에게 어,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라고 우리가 축복할 건데요. 너야, 너할때 여러분 하트를 만들어서 날려주시는 거예요. 하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큰 하트, 그 다음에 중간 하트, 작은 하트, 앞으로 뿅!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너야, 너그 부분에서 우리가 손으로 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냐? 오른손으로 L자를 만들어주시고 왼손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너가 되죠. 그래서 오늘밤 주인공은 너야 너, 너야 너 이렇게 해보도록 해보, 어, 하겠습니다. 하. 자, 어느정도 다 붙이셨나요? 그러면 우리 어, 한번더 어, 댄스하면서 새로운 친구들 어, 우리가 축복하도록 할게요 너야 너 마지막에 이거 마지막에 이 정말 환영합니다. 다 <웃음>